졸레졸레.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어젯밤에 어, 오늘 새벽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기포산은 송라이더가 기포는 비가 안 왔대. 안 오긴 뭐가 안와 지금 <웃음> 다젖어 있구만. <웃음> 이한팔이 지금. 이 상태로는 산에 못 들어가서 다 뒤척거릴 텐데. 이틀보다 여기가 길이 더 좋네. 그래서 오늘은 <웃음> 알랄하게 내려오지 못할 것 같은데. <웃음> 커피나 한잔 마시고 오겠습니다. 아, 어? 내가 1등인가? 땅다 젖었네. 오랑캐 두 대네 오늘. 아, 이게 좀더 하이톤이네. 이게 6단까지 있어요? 어 6단 겨프다 그냥 밟거나 올리면 킥시프트 어? 그냥 되는 거네? 시원하다 플러치안 어. 잡는 게 훨씬 빠른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럼 <웃음> 우리는 뭐 10만 분의 1초를 다투는 레이서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이거 <웃음> <웃음> 좌우세 골프다리 <웃음> 이거 먹으면 어 속을 달리는 느낌이야 그러네 요 오늘은 아무것도 네. 네. 하면 안 되겠다 예. 아 네. 야, 진짜 이렇게 돌에 물이 막 한가득인데 이걸또 타겠다고 왔네, 우리가. 에이. 괜찮을 것 같은데, 도 너무... 뭐? 그러게. 오히려 여기가 안 젖었네? 그 네네. 많이 다혔네 근데 미끄럽긴 하다. 낙엽들이 젖어가지고. 와, 딱... 쫄면 안 돼? 쫄면 안 돼. 근데 저뭐 고무 뭐 페달이고 뭐안 되고 타이어도 저렇고한데 나보다 잘 타네. 기분이 살짝 나쁘네. 아, 타이어 얘기하지 마시지. 모르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나를 방으로... <웃음> 아 좋다. 야 여기 예술이다. 아 근데 데저트랑 이런 거랑 어. 인도 타는 거는 거의 비교가 안되 음... 수준이네 이게. 그래? 데저트가 월등해? 데저트가 월등하네 월등. 아 <웃음> 꺼져. 와 여기 좋다. 오히려 데프보다 여기가 길이 더 좋네. 하나도 안젖어 있고. 아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 여기 훨씬 나은대요 어, 뭔지도 어, 안 하고 따뜻하야. 어제 조금 나. 어, 길 너무 좋은데 오늘. 오, 씨, 막뒤집 괜찮아 형? 아무렇지도 않았다 아, 강한 척 하네. 약간 남쪽으로 오자. 아, 왼쪽으면안 아, 돼. 어, 왼쪽, 왼쪽 길로 가까워 무서우니까. 어. 안경이 잘안 보여. 내일 길이야? 네, <웃음> <흑길>. <웃음> 어, 여기 되게 멋있네 길도. 와 꽃길이네 꽃길 꽃길 꽃길만 걷게 해줄게 어디 가세요? 엄청난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와 <웃음> 이거 갈수 있을까? 어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못할 것 같은데? 와 <웃음> 아, 재밌겠다 근데 올라가면 비비는 네. 올라갈 수 있을 것도 같아. 네, 갈것 같아. 올라가면 갈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면 인생 끝날 것 같고. 죽것 같아. <웃음> 어, 장난 아니다. 오멋어 와, 이거 아, 너무 좋다. 어 여기다 세워놓고 한번 찍을까요? 아 힘들어. 이게 뭐라고 이게 힘들까? 오케이. 누구야? 오. 오. 쉬는 건지. 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웃음> 어? 너 저거 하려고 그랬지? 돌리려고. 네, 어? 아, 턴 하려고 그랬지. 네, 될것 같아 요 근데 이거. 엑셀턴 엑셀. 아 이쪽 에날아 가지고 걸을 수도 있 겠다. 뭐야? 응! 그렇지 작이세게풀어 볼까? 풀어 볼래? 엑셀 을? 엑셀 을? 어우, 어이구, 맞아? 이고어이세 별로 안 좋은데, 이 이게, 바이크가 가벼우니까, 반 이상 네. 넘어가도 그냥 세우지, 잡고, 어, 네. 맞아. 아, 힘으로, 힘으로 세울 수있어니 그래서 이 바이크가, 이게 네. 장점이야, 진짜. 진짜 제일 큰 장점이네, 이거. 어, 가볍다는 거. 아, 6,700 갖고 즐길 수 있는, 진짜 모든 걸다할수 있게 해주는 녀석이야. 그러네요. 와인딩 탄다 그러면 와인딩 타고, 임도 오고 싶으면 임도 오고. 좋다. 아, 오늘 진짜 재밌네. 완전 재밌다, 완전. 야, 아까는 아, 좀피워했었는데 지금 땀쫙 빼니까 나빠. 확 올라오지, 이제 컨디션이. 어, 확 올라와. 아, 어... 이것도 엄청 재밌지 않아요? 응 자주 하고 싶지 않아 어... <웃음> 나는 역시 온로드 아 오늘 아침에 에너지 너무 썼다 돼지갈비 좀 들어가자 빨리 <웃음> 아 좋다 <웃음> 왜들 안 오지? 성민아 아씨 느낌 안 좋네 아씨 뭔 일인가 싶어서 올라왔잖아 아씨 놀래라 가고 있어 오, 아스, 에, 네? 끝 앞에 차 세대. 임도는 또 앞에 임도 마스터가 먼저 가세요. 모터니까 슈퍼 모터로 달려줄 거야. 아, <웃음> <웃음> 오, 점프, 점프. 아, 나 점프 하는 줄 알았어, 진짜 아. 놀러가는줄 알았다. <웃음> 어 개먼지 껌은 옷인데 왜눈 뒤집어쓰고 아 막아놨네 클로 넘어갈게요 로넘어게요 그래 그렇지 가 해보고 렇끝 그렇지 어요칭선을 뒤로 보고 그렇지 딨어요이 내가 꺼버렸다 채우는 걸 채우는 으로우는걸우는 채우는 걸 <웃음> 와 대박 <웃음> 와 그걸 또 세운다 또 가벼워서 좋다 최고 <웃음> 가벼워서 좋다 진짜 <웃음> 숨차다 이 앞으로 날 장난 아니게 나올 거다 씨야 <웃음> <웃음> 완전 발탄의 <말 타는> 기분 발탄의 <웃음> <타는> 기분 진짜 <웃음> 여기 조심하세요 오케이 그 사람 번호는 뭐예요? 내건몇 번이지? 아 나는 앞으로 가봐 저기 안에 입까지쑥 들어가버릴까? 그럼 커피숍까지? 그럴까요? 그럴까요? 아이고 민마하다오 사람 많아 아 그래? 어만 댈게요 나상 함께해서 빼고 싶은데 빼지도 못하겠네 <웃음> <웃음> <웃음> 저희 셋이 같이 한 번만 <웃음> 해주면안 돼요? 저 언제까지 저거 이거지? 감사합니다 아저씨 잘 씻어주세요 아 이런 아까 여기 막 잔뜩 있었는데 어 홍콩으로 전화 전화, 전화. 어. 형님 즐거우세요 오늘 네. 재밌었어 야, 네. 어, 전화 보였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감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 멋있어? 우리, 우리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웃음> 네? 그리고 우린 너무 또라이들 같아. 아 서로 정리해주고 림서비스 해주는 건지 뻔히 아는데, 또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 기분이 좋다. 오토바이네. 혼자 타면 뭐 안전할 수는 있겠지. 근데 여럿이 타면 재밌어. 공감? 공감! 스파르트필란401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좋고 진짜 마음에 드는 바이크에요 그냥 바이크를 여유있게 타실 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바이크고 즐겁게 갖고 놀고 싶은 분들한테는 어이 바이크 좋은 바이크 리터급이나 미들급이나 메인으로 자기가 잘탈수 있는 바이크 한대 있으면 그 다음에 서브로 얘를 하나 갖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쿼터기 때문에 결국 얘가 메인이면 주변에 리터 타고 뭐 미들급 타고 하는 사람들 같이 달릴 때 한계가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좀 자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거야 근데 메인 바이크가 따로 하나 있고 그걸로 이것저것 막 재밌게 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거 서브 한데 있으면 막 임도도 들어가 버리고 서킷도 타이어만 바꿔서 들어가 버리고 도시에서 뭐 커피 마시러 다니기도 좋고 이런 말 하면 좀욕 먹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깔아가지고 폐차를 해도 700만원 밖에 손해를 안 보잖아 내가 R9T 한번 깔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폐차했다 2500만원 날아가요 두카티 타는데 두카티 마음대로 막행복프할수 어, 있을 것 같아 깔면은 눈물 날텐데 자기 실력에 진짜 자신이 있지 않으면 못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키우는 용도로 쓰기에 너무 좋은 바이크 근데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얘를 막 타다 보면 얘의 가치가 느껴져 우와 대박인데 이거 너무 좋은데 너무 재밌는 바이크예요. 쥐어짜고 내 실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선을 딱 정해야 돼 알차 따라간다 속도로 못 따라가지 같은 쿼터급에서도 얘보다 빠른 뭐 듀크나 뭐 많잖아. 근데 얘만 할수 있는 게 있다고 임도 그냥 시내에서 빠따가면 이렇게 빵빵거리고 타는 거 와인딩 다 좋아 정말 재밌는 바이크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이 바이크에 단점이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얘기할게요 세상에 단점 없는 게 어딨어 단점 있지 그렇지만 그거를 다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재밌는 녀석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쫄랭쫄랭 소리아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